네, 블로우라고 하는 앱이 뜨면 요 비디오 GIF 만들기 요거 눌러주시고 동영상 선택하라고 하는데요. 제가 방금 여러분들한테 동영상을 좀 잘라서 드렸어요. 일부러 요거를 딸깍 눌러주시고 화살표 누르셔가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돼요. 그때 크기 얼마로 할 거냐라고 물어볼 때 저희가 크기를 어, 제가 드린 게 9대16, 핸드폰에 딱 맞는 사이즈거든요. 요 사이즈로 해줄게요. 그리고 영상 배치는요. 채움으로 해주시고, 프로젝트 생성하기라는 것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화면 비율 9대16, 그리고 영상 배치의 채움, 그리고 프로젝트 생성하기. 자 그러면은 화면에 제가 이쁘게 어, 화장까지 하고 머리 이렇게 말아 가지고 나올 거예요 여기 보면은 재생 버튼이 있거든요 요거를 눌러 보시면은 요렇게 소세지를 뽑아내는 모습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뾱 뽑죠 요거를 어 동영상인데 이 동영상을 그냥 자동으로 움직이는 이미지로 만들 거예요 동영상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재생 버튼을 눌러야 되기 때문에 고객들이 동영상을 안 눌러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 gif 이미지를 만들어서 상세 페이지에다가 쓸 건데 어 요거를 그대로 사용을 하면 용량이 너무 커서요 시간을 조금 줄일 거예요 좀 빠르게 얘가 재생이 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동영상을 확인, 이 화면에 요 타임라인이라고 부르는데 여기를 딸깍 눌러주시면은 화면, 화면에 지금 이렇게 영상이 선택이 되어 있고 하단에 삭제, 크기 변경, 레이아웃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게 하단에 나와 있어요. 이거를 손가락으로 왼쪽으로 쑥 밀어주시면은 조금만 밀어보세요. 조금만 밀어주시면 배속이라고 하는 게 나와있으실 거예요. 배속. 찾으셨어요? 배속. 배속은 동영상의 속도를 빠르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배속을 눌러주시고 속도를 살짝 빠르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보면은 그조리기처럼 나와 있는데 요거를 오른쪽으로 살짝 밀어주면은 시간을 조금 올릴 수 있어요. 요거를 한 1.5까지 한번 올려볼까요? 1.5? 1.5 너무 느린가? 음. 어좀더 빨리 해도 되겠네요. 그냥 2배속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선생님 죄송한데 배속 어디서 찾아요? 배속은 동영상 여기 화면에 보시면 여기 요, 요렇게 네. 보이세요? 요거 네네. 누르시면 요 네. 밑에 쪽에 아, 삭제 네.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를 네. 오른쪽으로 살짝 밀면은 배속이라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배속 누르시고 이 배속으로 했는데도 살짝 얘가 어 영상의 길이가 여기 총 길이가 나오거든요. 3초죠. 3초고 영상 크기가 요 정도가 되면은 얘가 10 메가바이트가 넘어가요. 그럼 용량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얘를 시간을 더 빠르게 돌려볼게요. 한 4배속까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4배속으로 올리시면 얘가 1초 만에 이렇게 뿌쭉하고 뽑죠 그죠? 네. 그리고 재생을 다시 한번 눌러 보시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볼수 있을 거예요. 얘가 계속 이제 재생이 될 거예요. 이미지로 만들면. 무한 방복이 돼서. 되셨어요? 네, 여기까지 되면은 하단의 완료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완료를 눌러주시고 오른쪽 위에 보시면 화살표를 위쪽으로 하고 있는 모양이 있으실 거예요. 오른쪽 위에. 이것을 딸깍 누르시면 은 비디오 추출하기 라는 것으로 이동되실 겁니다. 그때 GIF라고 하는 게 이미지예요. 비디오는 동영상이고 GIF는 이미지입니다. GIF 눌러주시고 화질을 중간 화질로 해줄 거예요. 중간 화질로 좀 작게 만들 거예요. 핸드폰으로 보통 다들 보이기 때문에 작게 만들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추출하기 한번 눌러볼까요? 추출하기. 네, 그러면은 금방 이렇게 만들어질 건데 아마 광고가 하나 뜰 겁니다. 저는 요거 돈 내고 쓰고 있어서 광고가 안 뜨는데 여러분들 광고가 하나 이렇게 뜰거예요 음, 끝나고 나면은 앨범에 저장했습니다 라고 뜨시죠. 여기 음, 밑에 보면은 동그라미 안에 삼각형 재생 모양이 있는데요. 요거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이미지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네,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핸드폰에 있는 이미지를 컴퓨터로 옮겨주셔서 요거를 gif 이미지로 여러분 사용하시면 돼요. 컴퓨터로 옮기는 방법은 어 다양하니까 여러분들께서 뭐, 메일로 보내시거나 아니면은 PC 카톡 하고 계시면은 컴퓨터로 뭐 보내시거나 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카톡으로 보내서 보면 1메가바이트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걸 상세 페이지에다가 나중에 저장해서 쓰는 거예요. 요게 gif 이미지 만들기 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이거 외에도 가지고 계시는 동영상이 있으시면 그걸 가지고 제품 사진들을 요렇게 동영상으로 한번 만드셔 가지고 사용해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네 멋있는 상품 페이지를 만드실 수 있을 거고 예컨대 제가 만들었는 거를 잠깐 보여 드리면은 보여드리면 저희가 요거 협찬을 했는 모습이고요. 음 그리고 제가 만든 상세페이지는 요거는 포토샵 써서 만든 거고 이렇게 다 GIF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만들었고 설명이, 그냥 이미지만 봐도 뭔 말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GIF로 만드는 이유가 바로 요런 것 때문에 설명이 쉬워요. 음. 동영상을 보면은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네, 요렇게 동영 GIF로 만들면은 쉬워서 요런 식으로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런 것들 참고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어, 나중에 충분히 잘 사용해 주시면 좋겠고 어, 요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제품을 이런 걸 사야 요런 동영상도 찍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방법 외에는 음, 만약에 지금 요 회사에서 동영상을 줬다 그래서 그 동영상을 가지고 컴퓨터에 있는 걸 GIF로 만들고 싶다라는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지금 제가 녹화를 하고 있어 가지고 사실은 사용하기가 힘든데 어 만약에 녹화를 안하고 있으면 제가 쓰는 프로그램이 이 오캠 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요 이 오캠 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gif 녹화 기능이 있어요 그걸 사용을 하면은 어또 동영상을 gif 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화면에 설명을 드려야 돼서 요거는 녹화하는 모습을 못 보여드리는데 참고로 요 오캠 이라는 프로그램을 쓰면 된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오늘 수업은 제가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건데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제가, 어, 강의한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것 중에서, 음, 음, 여기가 아닌데, 상세 페이지 관련해가지고 되어 있는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 상세 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파일이 있는데, 요 파일로 수업을 할 거라서, 마지막 수업 시간에는 마, 마지막으로 뭐 집에서 어떻게 사진을 찍으면 좋으신지, 그리고 요런거 사진 찍었을 때 깔끔하게 배경 삭제하는 건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페이지 만든다라고 하면 어떻게 페이지 만드시면 좋은지 요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른 거 궁금하신 거는 없으세요? 네, 그러면 오늘은 조금 일찍 수업이 끝났네요. 네, 오늘 조금 일찍 끝내도록 하고요. 지금 영상 녹화했는 거 업로드 해드리고